쓰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제가 좀 힘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네. 타격을 좀다가지고 네. 비열한 방법을 좀 써서 이겨야 될것 같아요. 음. 정상적인 것 말고 첫판 정도는 제가 네. <웃음> 비열한 방법은 좀 복잡하지만 비열한 방법으서 뭔가 저의 제가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을 써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아. 일단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코프스를 좀 어 여기 어몽어스도 있고 조던도 있고 이현이가 또 이기라고 여기 스티커가 하나 붙여져가지고 아... 지압대라고 붙였나 보네요 그렇죠. 조던을 신으신 거네요 조던이 붙어있으니까 첫 게임은 좀 이겨야 되니까 응. 볼프로필 첫 차량 하러 왔고요 볼프로필 아니구나 그 뭐야 크록스맨 밑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긴 바지를 입고 하시네 왠지 모르겠어요 금방 끝나고 간다고 합니다. 금방 끝나고 간다고 합니다. 길게 끌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체력적으로 봤을 때? 길게 끌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웃음> 아, 그러니까 이 기술은 온몸에 비열하는 거한번 아, 뭐 써. 볼까 아, 아, 금방 끝나고 간다고 하시길래 아, 아, 통화! 아 네. 그러면 늦게 끝나고 간다고 요아 그건 아니지만 근데 왜 긴바지를 입으셨어요? 또? 아좀데지 추워가지고 아, 아 더워질 생각이 없다. <웃음> 선재국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되게 남이신데요 아, 두분다 방송 톤안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런 거안 합니다. 아,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제가 섭외를 한손재 군이고요. 그건 헌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게 제일 중요 네, 컨셉고 네. 네, 컨셉입니다. 네. 절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운동화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지면은 또2 6개나안맞습니아 그러니깐요. 운동화 대 운동화죠. 아, 맞죠. 네. 이게 또 모드가 나눌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그냥 모드고요. 이거 슬리퍼 모드인데 이게 스포츠 근데, 모드가 아, 가능해요. 스포츠 모드요. 어? 처음부터 스포츠 모드 아, 개방이신데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3판 2선승이고 네. 10점 경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열체크 네. 하고 네. 열체크 하시죠. 3판 네. 안돼 아, 뭐? 1대? 네. 스포츠 신는 분은 저니까 우선 <웃음> 1 0집 일찍 끝내고 가겠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해서 1대를 좀 불러주시면 예측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2대1로 이길 거죠? 야, 당연히 이겨죠 2대1로 네, 이길 거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 오늘 크롭스터치면면 올해는 너무 많어어 <목소리> 그건 좀심각 아, 그런 아 그러네 아올해 얼마 아 지금 와, <웃음> 어 그건 아닌데 잡전 세워도 되죠? 아이 그렇 자주, 자주 크롭스 신고 네. 잘해 농담 아니고 타이밍 뺏기에서 터있으면조건 두꺼 기술 들어가 어질심각치안 좋을 때만 자 조금 걸려주고 설마 크롭스한테 돌파로먹히겠습니까 설마 먹힐 수도 있어 진짜로 <웃음> 진짜 조심해 진짜 조심아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혹시 슛감이 좀 어떠신지 일단 뭐네 슛감이 좀안 좋으실 때 있잖아요 모르안 던져가가지고 아다됐 <웃음> 아. 어, 어, 됐나요? 네아긴장되데 어, 오케이, 갑니다. 오이! 오, 들어왔네. 크록스맨 이대로 끝나나? 다, 이제. 9번 에어가 났어요 지금 어 수위가 크롭아니신데요아 <웃음> <웃음> 아, 어, 진짜 그만 써야겠는데? 내 네, 이게 수단을 면 이길 수 없거든요? 단을 알겠습니다 <웃음> 오! 6대1 몰아친다 아7아니에7일7일오 뭐야 이거 준다 아! 크스안 되겠네 1대1. 1대1입니다. 1대 진사람볼 아니에요? 아, 신사람 볼? 오케이. 볼. 오케이. 콜로이라고 그러네. 어, 봅는다. 벗는다, 벗는다. 아이, 진작이다. 벗는다 진작이다. 아니, 반바지 입다가 긴바지를 입으시더라고요. 춥다고. 네. 진작이다. 오. 오. 야, 그때 이제 하지만 들어왔으니까. <웃음> 진짜 오 엄청나시다 에어 특이 나왔죠 오. 막히지 안 들어간다.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손도 얼었어. 와. 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진짜 다 들어가. 진짜 친지에요 아, 어. 1대1 어. 1대1 휴식 필요한가요 휴식? 어, 어.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지금 어. 락! 아. 굿뒤! 어. 운동화 주으신거같은다 어. 어, 운동화에요 저거? <웃음> <웃음> 이 오랜만에 본다. 아, 다 <웃음> <웃음> 와! 이게 힘이 있어. 오, 안 된다. 어 <목소리도> 오이. 오, 지금 딱 시간 딱 맞았어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하이하이오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그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심장은 아이, 아이, 미이너지고 있는 이같이 아이, 게안들어가이 아이, 아이, 아이, 어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도이 아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아이, 공이 안좋은거 한마디로 오! 가자! 오 이거.. 이거 시어들만 맞기 힘든겁니다 어? 허 들어오는 타트아냐 아, 그쵸? 음. 탓할 수 없습니다 삼성하나? 아, 맞니다 <웃음> <웃음> 도전. <도전했어, 진짜. 웃음> 와, 이게 1대1에서 포스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 오. 와야돼 겨우 노사쿠! 오, 겨우 들어왔다 진짜로. 오사. 박성호 다 네. 석어 자, 얘기했거든요. 이겁니다 <웃음> 어,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서 쳐죠 오이. 와, 오류예요. 아직도 선재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아빠는 <웃음> 달라요. 아유, 숙지스럽다, 아, 숙지스럽다. 어, 아, 숙지스럽다니요. 어이, 7호? 선정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이! <웃음> 아, 속마음 으로 나오죠, 이제. 아이 스파, 아이 스 아이 스파, 아이 아이 어파아파 아이 스파, 아이 스이스 아이 스파, 아이 스파, 데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 야 오프핸드 나왔죠? 9그 아, 그게, 그게 맞는 선택 같아요 내가 봐도 아. 안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안들어왔어? 안들어왔어요? 아. <웃음> 진짜 안들어왔어요? 네네네 오케이 <웃음> 수속 <수소> 안봤어 <웃음> 이런 기회를... 다시 아까 들어갔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아, 너무 매너 없게 게임이 없었어 지금 끝나셨어요 쉽지 않네요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어는 <웃음> 잘생기셨잖아요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아 그죠? 아, 아, 아, 그죠? 어, 여기 딱 보는 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웃음> 네. 와 근데 어디게 슛이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 좋은 경험했네요 그렇습니다 하죠 바로 타렸으와저경에는 진짜 이기하시고 <웃음> 저런, 저런 멘트 믿지 마세요 아 진짜 그냥 하는 얘기니까 아,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수비를 응. 나는 100%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떨어져 있어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완전 초집중하고 있었어요 뜬 타이밍 보려요 근데 와, 운동화 신어서 똑같았지 <웃음> 이게 <웃음>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히 크루스로 괜히 크록스맨을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낸게 아닙니다 네.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웃음> 똑같아요 실제로 <웃음> 실대로 똑같아요 왜냐면 반 코트잖아 또 아, 죄송해요 가서 심장 한번 만져주시면 <웃음> <웃음> 그래도 <웃음> 이겼네요 있는, 상처뿐인 승리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아, 너무 방심했습니다 아, 방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싫었었대요. 방심하지 말라고 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번진거를제 잘한 거 같아요 방심하게 아, 만들고 맞아 진짜 그 인정 근데 몇대 몇이? 2대1인가? 2대1로 아씨 그랬잖아요 네 크록스 왜 피피해 된 이거 창피한데? 이거 나가기도아 <웃음> 이거 아 어떡하지? 이거 너무 슛이 둘다안 들어와서 제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정도 너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알아서 좀, 좀 자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니까 좀 상쾌하네요 아, 짜증나 <웃음> 원래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뭐든 쉬운 건 없잖아요 그쵸 쉬운 어, 건 없죠 깨닫게 됩니다 어, 이렇게 마무리도 저는 다시 돌아보는 어, 이렇게 진짜, 진짜. 또 마무리 하시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잘하는 사람 안될것 같아요. 아홉째 <웃음> <웃음> 그 정성조 한데요? 그분 불렀거든요. 아한대요다안될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수이 들어가면 할 만한데. 어떻게 그이지 수시 문제가 수비가 너무. 커. 이 정도면은 수비 수비는 근데. 오판 삼승 할까요? 오판 삼승? 어, 한번 더? 한, 한, 한, 콜? 네. 콜? 콜입니 그럼 작전 한번 짤게요 네 짜세요 아유, 진짜, 아 진짜 왜 이게 휴무소가 될한번들어가면 <웃음> 계속, 예, 계속 예, 들어가는 거같 예. 예. 손을 안이거를 제가... 이거 를소린다고왜 이렇게 했잖아 쪽은 음. 누워가지고 음. 그래. 돌파 음. 들리는 거 아니죠 근데? <웃음> 어. <웃음> 들으시면 안 되니까 작전인데 <웃음> 어, 이게 진짜 진작에 진짜 진작이야 <웃음> 진짜, 진짜. 제발 진짜. 진짜로 <웃음> 진짜로 아니 나는 솔직히 한중형이 이길거라고 생각은 해 했어 솔직히 왜냐면 싸움이 있어 근데 지금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왜 음, 진짜 어, <웃음> 이길 수 있는지 힐이 안 들어가니까? 힘들어 체력적으로 힘드시고 힐이시고 안 들어가니까 세균 좀 하다가 공격 때다올라가니 어, 지금 너무 소프트해 살짝살짝 이거든요 쾅쾅 들어가야 일단 지치니까 더안들어가니 나이스. 형, 좀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니, 이런 기가 흔치 않아, 진짜. 아니, 원래 잘 들어온다니까, 슈 그래서 내가 슈 때문에 지는 거지. 슈 하고 어요나진다니까 이렇게 하는진 이럴수가 없죠. 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되게 여유로우시네요, 또? 한번 이겨서 그러시는 건가요? 머스크스팅이 안 되시는 건가요? 뭐라구 아이요 잠깐! 네아부터어네고아 이거 안 했어요? 스포츠 모드? 아 혹시 모르보험좀 들어갔죠 처음에 제가 이거 봤는데 아 처음에는 사고한다고 해서 스포츠 모드에 온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시 덩크하시던 분이에요. 그냥 아저씨 아니에요. 덩크할 수 있는 아저씨였어요. 오! 1점이죠? 자, 보세요. 아! 망했다망했다 성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점오는거였어요 2점.. 2점 있는거예요? 2점 있는거정죠몸 문리 아버님 몸빵 아, 아하, 까비. 예.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주면 들어와, 주면. 오케이. 무사! 하나만 더 주고 받겠습니다. 무사! 오허이 무사 가드. 오케이. 네. 저거 만화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고갈됩니다, 곧. 오이 지금 기폭발 했잖아 지금 빨리 안 줘야 돼 빨리 천천히 해야 돼와 이거 하려고 한번더 하자고 한 거야 지금 이거 이거 하려고 한번더하자한 거야 <웃음>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실수 템포 조버리면안돼 템포 조버리면안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 아깝다 안돼! 아, 아, 아 큰일날 뻔했다 아, 어, 어, 아 이거 팔부신거예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아니 왜 저는 그냥 물어보기만 했는데 왜. 오 제대로 들어갔죠? 와 오우,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드랍. 와우. 와우. 와 아, 영상 쓸건 많아지는 거 좋은데. 아, 이거 아니야. 잘끌었어네 오, 와.. 씨, 할 뻔했네 진짜 어진짜아안들었어안 아, 안안 들었어, 안 들었어 진짜 안 들었어 아더 세게 해야돼더 세게 그렇지! <웃음> 야, 좋아 좋아 이렇게 이겨 승리지 지금 그냥 지는 거보다 낫지 진짜요? 그렇죠, 들게 괜찮습니다 감번 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이리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6, 6, 3, 4, 5, 6, 7, 8, 9, 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이건 뭐할 말이 없네요. 하늘에서 행복해 보였다. 안 먹을 수 있어 아요 오. 오. 다어 아, 그 진짜 래 왜, 왜또 구석으로 갔어요, 근데? 심장, 심장, 심장. 심장.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그래도 옆에 가서 후기를 좀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너무 늘 아, 감사합니다. 한번 아, 뭐 오늘 일단 고생하셨고요, 두분 다. 지금. 표정을 보면 사실 이기신 거 같진 않아요. 오히려 되게 개운하신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렇죠? 크록스맨 어떻게 계속 진행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뭐 근데. 지면 어떻습니까? 네. 아, 그죠? 지면. 근데 그런 거치고는 굉장히 지금 질... 표정과. 네, 지, 이제 질까 봐 최선을 다해야죠. 아, 네. 오늘 해보신 거 어떠셨어요? 아, 크록스라고 만만하게 봐서 좋은 추억 삼아서 이제 이 길로 갔는데 크록스를 안 신는 느낌 그런 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음 그... 분들이 준비하시죠 아 <웃음> 방심하고 오세요 방심하고 <웃음> 아 이게 크록스가 크록스가 아니라니까 크록스에요 신고 해봐요 <웃음> 신고 한번 해봐야겠다 신고 해봐요 신발도 잘안 벗겨지는데 아 스포츠 어, 모드 뭐... 푸셨어요 네. 이거는 안 쓰려고 했는데 내가 투사거리는거 진짜 혹시 뭐 바지에다가 뭐 무거운 거 넣어놓고 그러신 건 아니죠? 이거 잘 버리면 요 아, 그러 아까 그 1대1 상황에서 네 마지막에 2대가이 네. 갔잖아요 네. 거기 슛몇개 들어갔으면 그냥 지는 거였고 그치 지 슛이 이렇게 안 들어가서 저한테 이제 기회가 좋아서 어... 아 그게 운이 좋았죠 아 어, 위로 같아네요 <웃음> 제가 또 수비를 대충 한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대충 하셨잖아요 대충 한게 아니에요 아니 어, 슛은 벌었잖아요 이게 버린 게 아닙니다 <웃음> 아 그럼 뭐죠? 크롭스니까 바짝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리 두고 슛 쏘는 타임이 와서 뜨자 뜨자 뜨자 아... 이거는 초집중하면서 이제 막았던 거죠 근데 그걸 벌었다고 하지 않나요 보통? 재밌었습니다 아, 즐다세 번째 게임이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었거든요 사실 첫 번째 때 제가 이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웃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살리나 진짜 당황했 네. 저도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당황한 아, 서조인가요? 예, 예상, 친구인가요? 동생입니다, 동생. 동생이고, 서로 농구를 좀 많이 해봤을 거죠? 네, 많이 해봤는데. 네. 저도 네. 영상으로만 봐가지고. 예상으로는.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 김준 선생님 트레이너 분이 네. 이기실 것 같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듣는데? 아, 제 여기 안에 분해 입으신 거 가지고. 한준이 아. <웃음> <웃음> 형 이길 것 같다? 저는 질것 같아요. 해봐야죠 아까까지 읽거가 같은데 막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왜 나는 왜 졌지? 내부신 이기지 누나 근데 다른 사람 말하도 내부신은 진짜 목숨 걸고 이길 거야 <웃음> 왜냐면 저는 인스타에 무조건 올리거든요 이기면 무조건 올리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럼 그냥... 뭐야? 지금 30점 몇 점을 넣었어 지금 아 경기를 하셨잖아요 경기하시면서 느낀 점 보완해야 될점 트레이닝 센터고 또 트레이닝 센터 대표님이신데 그 기술 같은 거 하나 알려주시면 좀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기술 같은 거 알려드리기보다는 이제 네. 그 아까 1대1 하실 때 네. 떨어지면요. 네. 무조건 쌓아야 돼 음... 교체를 당하는 사이 있더라고요. 네. 계속 쌓잖아요. 네. 그거 진짜 너무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계속 쏜게 그것도 안 들어가면 은 다음 것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실제 음. 시작하실 때도 네. 찬스는 무조건 쏘고 그걸 바꿔주는 거는 그냥 벤치에 맡기는 거야 어... 나는 그냥 찬스면 쏘는 애다 라는 걸 수비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 그게 너무서운요안 들어가도 아 얘는 그냥 쏘는 애. 혹시 일어서는 거좀 힘드셔가지고 네 기술.. 기술.. <웃음> 아 기술.. 아.. 그래요. 아, 네. 뭐... 아, 너무 훌륭한가요? 기술 이 뭐.. 기술 뭐 알려달라고 연습은 이렇게 하면 좋다 또 형님이 느끼실 때 네. 현직 트레이너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늘리면은 농구가 많이 늦실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찬스나면 쏴라 그거는 맞는 말 같고 그거면될것 같은데요? 그것만 네. 지키면 농구 훨씬 더 는다고 합니다 진짜 좋으시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꼬 밑으로 좀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보는 연습을 좀 하면은 막 힘들 것 같아요. 보는 연습? 아, 아 아무튼 저도 지금 이 자세가 힘드니까 인사하시고, <웃음> 인사하고 끝내시죠. 네. 그리고 다 마지막으로, 네. 연구가 1대1이 아니니까요. 저도, 네. 5대5, 훈대삼 5대 잘하면 되는 거예요 훈대삼 5대 5대5, 저도 1대1 잘하면 어때요? 해야 네. 되는 거긴 하지만, 네. 1대1이 저도 상심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최선을 다해야지. 일단 얘기도를 아, 그, 하는. 그건 그렇죠. 네. 네. 이거 됐다. 졌으면 그렇게 네.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도했다. 카메라들 있고, 막챙피해지는데 그쵸. 그래도, 너도 쏘자. 맨쏜 거예요, 인정. 그럼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Reason... 수고하셨습니다. 수하셨습니다 ]수고 오케이, 끝!